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저희 예상대로 우체국의 민원건수는 전체 보험사의 탑3 안에 들어갈 정도의 민원이 실손보험 상담을 정말 많이 하다보니까 우리나라의 우체국 보험을 가지신 분들이 정말 많으시구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삼성생명 삼성화재 현대회사하나생명과 같은 일반 보험사가 있고요. 우체국, 신협, 단위농협, 새마을금과 같은 보험과 비슷해 보이지만 보험사와는 다른 유사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 유사보험과 일반 보험을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냐? 일반 보험사는 상법에 기초한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감독 제재를 받습니다. 쉽게 설명해 금융업계의 사법기관 검찰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비자를 고려하지 않는 이 보험사 강자의 일방적인 횡포 계약을 막기 위해서 규제와 제도들을 만들어 금융사를 감독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우체국은 금융감독원의 감독 지지를 받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부의 관리를 받게 되는데요 이는 금융분쟁이라던가 사고에 대해서 다른 금융보험사에 비해 자유로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유사보험은 우체국 뿐만 아니라 앞서 설명드린 신여단위농여새마을금고 같은 공제상품에도 해당이 됩니다 MG손해보험을 새마을금고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MG손해보험 상품과 새마을금고의 공제상품은 다른 상품이다 라는 점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사고 시에도 일반 보험사와의 사고 처리보다 버스공제라던가 택시공제 이런 공제사와의 사고 처리가 어려운 부분도 이런 예시에 들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보장이라던가 서비스 부분에서 민원이 정말 많아지자 재작년 유사보험, 특히나 우체국보험의 경우에는 일반 보험사와 같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일반 보험사의 민원건수, 분쟁건수들만 정보로 공개가 되었다면 19년 이후부터는 우체국에 대한 민원권수도 오픈하기 시작했습니다. 을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저희 예상대로 우체국의 민원권수는 전체 보험사의 탑3 안에 들어갈 정도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좀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일반 보험사가 약관상의 보상 관련 대외 민원이 주를 잃었다면 우체국 보험의 경우에는 대내민원이 많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우체국보험 또는 공제상품을 통해 보상청구를 진행해보신 분들이라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우체국보험과 이런 공제상품들을 가입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가격 때문인데요. 가격이 저렴한 이유가 있습니다. 갱신연 담보가 주를 이루고 정기보험의 형태를 띠면서 보장기간이 10년, 20년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유사보험이 무조건 나쁘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유사보험을 잘 활용하시면 효과적인 보험 생활을 하실 수 있는 건 맞는데요 어, 유사보험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보장을 보완하는 정도의 용도로 활용하셔야지 실손과 같이 그리고 진단자과 같이 주요 보험을 유사보험으로만 준비하신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실손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들 왜 변경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렸고요. 일반 보험과 유사보험들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조금 전달해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 저희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소비자님들을 위해서 소비자 입장에서 정말 필요한 정보들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Thank o u